네 여기는 상암 스포 라이브를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갈게요 할게요 네 여기는 상암 인스타트로 스포 라이브를 왔습니다 어, 이제 정식으로 인사 시켜볼까요? 우정 네. 맞지4인사투어야 <웃음> <3호> <웃음> 다시. 점, 인사투어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런만큼 제가 더 열심히 보답할게요 가도 <웃음> 응. 부탁드리겠습니다 아! 응. 네. 응. 응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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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뭐발표 y 라는느낌 e 게 정말 e target 느껴져가지고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 t o 서도 r I g u 하 s s it's g o 여기 t I d o n 사 think it's a good one. I 보고 n t think it's a good one. I d o 아, t 어, think 와 t s a good one. I 와 o n t t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 많은 시청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께 더욱더 즐거운 날 즐거운 선생들이 있는 모로니드니다 인사드리죠. 네. 우정병인사드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응. 안녕. 계속 흔들려. 계속 <웃음> 흔들려. 아, 추천 신주러습니다 매끄럽고 행복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또인사 투어 시투를 하게 됐잖아요 아 그럼요 시작하게 된 만큼 여러분들께 또 즐거움과 재미를 선수해드릴 테니까 네.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또 좋은 팀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지금까지 재벅찬 이신영 이세진 이었습니다 안녕 키민규 없는데 어이가 <웃음> 아 눈이 있었어? 저희가 차이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줬죠 네, 저희가, 저희가, <웃음> 저희가 왜 욕쩡병 응. 치냐 알고 싶어요? 따라봐요 팔로 팔로 미